굳이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가면서 보험 상품을 준비를 하시려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은 다시는 안 나올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유병역자 상품은 당분간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장점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음, 네. m g 상품에 단점이 또 있을까요? 유병자 상품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각 네. 유병자 상품을 합리적으로 가입하려면 어떤 회사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신다면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사별로 담보를 동일하게 납기도 동일하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비교를 한 결과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스탠다드하고 보편적인 유병력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3.25 간편심사 상품의 경우에는 농협, DB 흥국화재가 상품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농협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음. 담보를 놓고 봤을 때는 단 농협의 경우에는 이대 수술비 담보를 가입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납입면제 기능이 없어요. 이게 음. 단점이라고 볼수 있죠. 당연히. 납입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3, 2호 간편심사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농협, 이비, 흥국 이 b 흥국 이세 군데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요. 325 상품보다 늦게 나왔지만 보험료가 더 저렴한 335, 333 음. 중활증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는 이 촬영 준비를 하면서 이제 회사별로 다 한번 설계를 해보고 나서 경과을잊지 못했는데 음. 이 6월 기준으로 MG 손해보험에서 나온 중활증 상품이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음. 같아요. 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말은 3대 진단비 암, 뇌, 심 이게 유병력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심사로 가입하시는 만큼의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이 상품이 뭐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사실 그 히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설계를 해본 결과 3대 진단비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일반 심사로 가입하시는 것만큼 저렴하게 음, 가입을 음. 하실 수 있는 역대급 유병자 상품이 나왔다라고 음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구독자님들의 경우에 6월은 뭐 중알증 상품, 유병자 상품은 MG 상품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라라고 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MG 상품, 어, 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확더 아,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MZ를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마다 어 얼마 전에 뭐 라이나가 전에 없던 지배보험으로 한번 툭 히트를 어, 네. 쳤고, K&V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예. 7월이면 마감될 DB 손해보험이 종수술비 매외 지급으로 뭔가 히트를 했다 그러면, 어, MG가 최근에 굉장히 조용했어요. 어, 근몇 달간 아주 조용했죠. 네. 그러니까 네. 소형사 주, 중에서도 사실 공격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지 못했는데 아, 이 중할증에서 중할증 유병자 플랜에서 뭔가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가 반길 만한 일이고 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번 달 기준으로는 MG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확실한 비교가 될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음, 네, 네. m g 상품의 단점이 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진단비 위주로만 딱 구성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일반 심사랑 똑같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게큰 장점인데 2대 수술비 담보는 사실 다른 335333 중활증 상품에 비해서 좀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 해당 요 MZ의 335중활증 플랜의 경우에는 어, 수술비 담보를 좀 다양하게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N대 수술비라고 하죠 저희가 고 음. 그 특약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은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수술비 그러니까 진단비 부분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수술비 부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또 찾아드릴 거잖아요. 아 어, 맞습니다. 네. <웃음> 아마 이번 6월달은 아마 다음 달에 이제 4세대 치수 네. 출시가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실 시기실 거예요. 실수는 물론이고, 이제 건강을 보장해주는 그런 종합건강 상품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뭐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고지 다 하시고 일반 심사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병력이 있으신다거나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6월은 MG. 네. MG손해보험 설계안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음. 권유를 드립니다. 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품은 다시는 안 나올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유병력자 상품은 당분간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감히 제가 이제 이거 역택급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MG손해보험에 소속된 음. 어, 직원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만큼 이게 이제 제가 여러 회사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MG의 이번 중활증 상품, 간편심사 상품이 역대급으로 좀 파격적으로 좀 출시가 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이 추천해주는 상품은 이번 달은 MG다. MG 상품 눈여겨보시고요. 어, 어떻게 저희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 타이밍 좋게도 유병자분들, 그러니까 실손에서 병력이 있으신데 전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 구실손에서 차익이 발생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MG가 지금 기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을 내보냈다. 네.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곰연구소 대표로서 어 구실손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네. 그 실손법을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제가 뭐 향후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실손보험의 배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웃음> 생각을 할 정도로, 실손보험 인상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폭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어, 준비를, 지금 이,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험연구 공식 질문입니다. 어, 이석기 지나님의 고객님들께, 이석기 지나님은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원하시는지, 어 기본적으로 저한테 이제 유병력자 상품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다 아,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유병력자 상품을 고려를 하신다는 거는 몸이 어느 정도 좀 아프신 분들이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엄청나게 있으셔서 유병자 상품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굳이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가면서 보험 상품을 준비를 하시려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제 유병자 상품에 있어서는 좀 그런 고객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회사별로 비교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심사를 또한 번이라도 더 넣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유병력자 상품을 준비하시는 고객님 그리고 고객님의 자녀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정말로 열과성을 다해서 유병력자 상품을 준비를 해줬구나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되게 도와줬구나 라는 그런 기억에 남는 설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문가님이시고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 친구가 정말 어, 나를 위해서 어, 정말 노력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병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가입을 하는 기준들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